오빠의 아들 박지현이 2PM 덕질을 하면서, 나 JYP 오디션 한 번만 보게 해달라. 노래는 취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. <웃음> 노포람들 지금 다 알지 않나 싶어요. 노포람들 지금 다 알지 않나 싶어요. tv조선 미스터트롯2 탑25 스페셜 못다 한 이야기에서는 박지현의 한풀이 댄스 오디션과 덕질로 시작해 가수의 꿈을 꾸게 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. 박지현은 집이 PC방을 했는데 그때 원더걸스와 2PM 덕질을 하면서 가수를 동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엄마에게 JYP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했던 십대 시절 이야기를 밝혔습니다. 목포 사람들 지금 다 알지 않나 싶어. 목포의 아들 박지현이 진이 되어서 금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서트2에서 <웃음>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이 아이 캔비어아이 정도 밖에 P.M. 덕질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더걸스랑 피시방을 했었는데 중학교 한 1, 2 학년 때 춤을 보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마가 그러니까는 제가 막 되게 가수들을 되게 동경했어요. 중학교 양 학년 때 엄마한테 저희 집이 피시방을 했었어요. 나 JYP 오디션 한 번만 보게 해달라. 잘 살고 춤이나 노래는 취미로 하고 막 이렇게 춤도 따라 추고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<웃음> 노래는 취미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올바르게 살 어리둥절한 마음이 가장 컸죠 너무 시원하다 시억하세요 아, 믿기지 않기도 하고 좀... <웃음> 좀... 매력적인 제스처. 그래서. 뭐였죠? 했던 거? 응.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. o n l i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려고 했어요. Go watch. w m up, 네. 고양이 플랭카드 걸렸어요? 야, 지금 목포를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목포 사람들 지금 다 알지 않나 싶어요 받은 것만 한 10개가 넘어요 그냥 <웃음> 그 같대요1호광장2호광장3호광장 <웃음> <저, 저도. 웃음> 사거리에 다 걸리고 목포가 지금 뜨겁다 바로 보이소 <웃음> 거기에 플랭카드 걸면 이제 목포 어, 지금 엄청 걸렸대요 목포에 그 제일 큰 사거리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다 보는 건데 제가 목포사람들 다 알지 않나 싶어요